발에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무지일반증 있으신 분들, 종아리의 근력이 너무 약하거나, 하체 전체의 근력이 약하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신의 체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발이거든요. 그 자, 어, 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서. 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무릎으로, 무릎으로 무릎 무릎.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자 여러분 발바닥은 지금 좀 편안하신가요? 네 오늘 어, 발이 특히 많이 납작해지신 분들 있죠? 나이가 드시면 발의 모양도 바뀌면서 발바닥이 자꾸 밑으로 납작해지면서 평발 형태로 바뀌거든요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발바닥을 봤을 때 모양이 평평하지 않더라도 발을 디뎠을 때 힘 이렇게 이평발처럼찍힌다 그러면 요 지금 오늘 하시는 동작을 꼭해 주시길 바래요네네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주변에 이이 공유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가 건강 힐링에 대한 팁을 드리는 민정 쌤입니다. 네. 오늘은 준비물이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자 동작은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할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 내 발의 형태에 따라서 동작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이 동작을 보시고요. 반복해서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요 양쪽 엄지발가락만 위로 들어보세요. 네, 이 엄지발가락을 들어서 앞쪽에 이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더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발바닥이 납작해진 이 안쪽에 발의 아치 높이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엄지 내려보세요. 두 번째 동작,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네, 이제 뒤꿈치 들고요. 발가락 전체로 바닥을 지그시 이렇게 쭉 누르는 힘이 있고요. 뒤꿈치를 들 때는 종아리 쪽은 여기 수축되면서 발바닥 깊은 안쪽에 속에 있는 깊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발가락만 디뎌볼게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세 번째 동작할 때 발의 느낌이 어떤가요? 발바닥, 발등에서부터 발 뒤에 있는 종아리까지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아, 네. 자 이제 천천히 또 아래로 내려놔 볼게요. 지금 이세 동작인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1번, 2번, 3번 이각 동작에서 잘안 되는 단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희 1번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엄지발가락만 들어볼게요. 조금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내려놓고 네,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종아리와 깊은 발바닥 안쪽을 사용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그렇죠. 발가락으로만 지지를 해주세요. 마치 이렇게 발레 하시는 분들이 발끝으로 설때처럼 발끝에 힘을 모아주시고요. 깊은, 네, 이, 정강이 뼈 뒤에 후경골근 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골근 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 발바닥 깊은 안쪽까지 받치면서 이 아치의 모양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다시 아래로 내려 놔 볼게요 네 지금 이 동작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자신의 발을 바라보시면서요 시간 날 때만 좀 자주 해 주시고요 네. 발가락에 힘이 없거나 발바닥이 납작하시고 또 발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거나 네 발목이 불안정해요. 이런 분들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어 횟수는 지금 저희가 두 번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가능하시면 한번 하실 때 여섯 어 번이라든가 여덟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음 동작 하고 나니까 전체적인 발의 느낌은 어때요? 발가락 끝까지 되게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 네. 제가 얼마 전에 발목을 삐어서 오른쪽 네. 발목이 약간 불안정한 아, 네, 네. 조금 걷는데도 좀 불편한데 혹시 네. 강화할 수 있는 동작 알려주실수있어요아 네, 있어요. 아. 네, 지금 이 발목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